무릎 이어 커준 게 둥둥 높이 나두 가면을 살펴보니 어축지체기유 동에 장망하다 진영봉 올라가니 두제기넘 놀고 사이 익소 이잉 오자 익 바라보니 어처동 나무 가나왜난 후금 자, 저가니야범이아미냐백냐병구 g 을작을지 청파, 상의 왕래 허이 서장천이 g 인노라 호연봉을 넘어 황릉로 들어가 n g h 년 n 양 i n 주까지 n 어 앉아 g 연세화 g i 고 g h a 로 g i 가니황황 n g i 반반 h a n g i 공유유라 금 g 을 n 내 널로 떨어지고 기수를 지내야 종남산을 올라 세명산 올라서니 장자방 가붕구도 없고 남명산 올라서니 성단이빈터요 연지 시간을올로 지내 장승을 지내야 발석산을 넘어 영경을 들가 황극전에 올라가요 만우장구 영웅고 정알문 내달라 장단문 지내요 호동실병이 감동을 지내어 구주를 다 달라 엄로강을 건너 영기타 송진영 올라앉여 반남산 반남산 석벽강영천 강고고정을 지냈구나 지산판바 한말고개 강동다리를 시각에 건너 평양은 영만동구병노를 구경하고 대동산 강삼님을 지내어 이리 염진강을 띠강을 건도삼박산에올라가요 지세를 살펴보니 최량 대우 군맥에 중청으로 걸리죠 수방이성 공개허고 춘당역군이 휘둘러 도공왕어리생겼구나국물리 음, 빈빈허고 구석이 음, 그히가야 만만해지군산이라 경은 강군는 한양지이고 전라도는 군군인데운동하정중을 보면 훈부가 사는지나저예비 거동벗고 박지를 입에다 가루물고 자 풍도 집을 찾아갈지 남대민박성 나달라 7배 8배 배달이 걷는 애국야를 얼른지 동경강을 우를가 성방을 디내어 남사정을 넘어 그 쪽에 옆에 재웠어 그 o 넘노 n 다 나는 한 o 알게 조씨 n 모르고 no, no, no, no, 다 o no, no, no, no, no, n 고 no, n 상을 o no, n 안으로 불 o no, n 말로 는 믿지 지지 지 디디 지 두지 오지 연지 오지 배움 납지 납지 절지 오지 군지 덥지 함지 포지 오지 배움 <목소리> 공부가듣고고이요이찬자디살토 언니. 어운 가운, 군 가운, 군요, 가아 군요, 군요, 군니 군요, 군요, 군요, 군요, 군요, 군요, 군요, 군요, 군요, 군요, 고요 군요, 군요, 군요, 군요, 군요, 군요, I e are o o v e r a l l o t a p e With m i o n